도미노 해보지? 도, 도미노다 음, 도미노 맞음 이거? 응 뭐야? 이저이 세울까요? 뭐였단... 야 일단 뒤집어라 뒤집 됐다 세웠다 도미노 옆에 숫자는 뭐냐? 그러면 도미노? 원래 도미노 일이 생겼잖아 뭐야, 이게. 뭐... 뭐야, 뭐, 뭐라 그랬는데? 음, 내가 야, 게임, 다른 야, 걸로 하나 말... 꺼내와 줄까? 도미노 좀 크게 하자, 일단. 이제 게임, 다른 게임. 도미노 크게 하고 생각해, 일단. 뭐 <웃음> <웃음> <What>, 도미노를 크게. <웃음> 모노폴리 가자. <하자. 웃음> 모노클요리 어우, 렉 봐. 로딩 할때좀 걸린다. 로딩 다 됐나? 아나 아직. 뭐야, 야, 야, 저거, 야, 저거 포켓몬, 포켓몬 배틀장 아니냐? 응. 음. 이쪽에. 배틀장은 근데 포켓몬 배틀장? 중이 임마. <웃음> 원하는 걸로 골라라. 나, 나 로딩 좀고 고파 <웃음> 아, 이거 치워, 계산기. <웃음> <웃음> 아, 계산기, 진짜. 아, 아, 알 아, 이럴 거임? 응, 나뭐 하지? 뭘로 할까, 이거뭐 뭐 고르면 되면 애들 포켓몬? 응, 아무거나 골라, 말 골라라. 나는 우추보트 할래. 야, 얘 이상한 쌤? 응. 뭐 하나 골라봐봐. 안 골라지는데? 누르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왜안 고려지냐? 어, 나간호순으로 나 할래. 나 그럼 나나썬다 해도 썬다아 이때 나는 아뭐라진 건가? 트레일은 고를 수 있음. 음. 그럼 나아 트레일이자 무 뭐, 골라서, 어디다 또 어디다 뚫어야 되는 거냐? 여기, 시합죠? 기다려봐. 잼스톤. 릴리에, 도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그냥, 꼬마돌로 할게. 드래그, 래 하기 편한 꼬마돌. 아, 좀 어렵다, 이거. 그냥 어렵다. 드래그 자체가. 여기다 돈을 표시하자. 돈은 5만원이다. 4. 월, 월급 얼마로 하지? 월, 월급, 월급 5만원임? 아이 시작금. 아, 시작금? 그냥 뭐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주사위거 자동으로 굴려질 텐데, 될 만하면 야, 주사위 뭐가 났냐? 주사위...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럼 이걸로 하자 야, 이거, 이거 게임 않다. 다시 봐야겠는데 되 왜? 뭐지? 아, 이거 이상하게 돼있다 아까 잠깐만 다시 볼게 너 음? 하는 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음 노름 잘했다 아 이거 배틀도 안네막 진화도 하고 누 뭘로 꾸를래아 음... 이거 이거 세 개로 시작하는 거네 아 이거 세 아, 네. 좋았어 근데 니, 니가 어딨음? 로란색 잘 안보인다 역시 이거 덕구 5,000원 이거 금이 돈이디? 당근 5,000원 됐다 오케이 난 꼬부기 안해 나 파이리 할래 그냥 나, 그러면, 나는, 젬상했지 오케이, 오케이. 누구 먼저 할래? 덕구 먼저, 덕구 먼저 하자. 덕구 먼저 던져봐봐. 눌러봐봐, 주사위. 주사위 그냥, 너무 굴리면 더블이다, 한번더 해라. 이거 받고, 하나. 카다나 받고. 이 빨간 카다나 갖고 가라 어디 갔노, 덕구. 어, 이거 니 가져와라. 덕구 한번더 해라, 팔. 어, 덕구 감옥이다. 여기선 더블만 탈출할 수 있다. 뭐야, 왜 저럴까? <웃음> 내 차례다. 어. 던지면 너무 멀리 간다, 이거. 아, 진짜? 잠깐만, 야, 주사위가 제대로 안 잡아줘. 이건 예, 주사위가 제대로 안 잡아진다. 이렇게 이렇게 여 어~ 고아 8이네? 8 8 8 8이면 놀이다 군데구다코 구가 음~ 나얘 4개 120원 뭐야, 야, 야 이거까지 왜딱 왜 이어 와? 내쟤 네, 사도 돼 사도 돼지 당면은 이밤도 래야지나안돼 뭐, 그러면 로라짝 진짜 잘안 보인다 이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오케이 너 일로 와 근데... 내꺼다 <웃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꺼내봐 봐. 계산기 꺼내서 하나씩 갖고 있어봐 돈 표시하자 이거 덕구니하고 5,000원이었으니까 두개 꺼낼게 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100%도 어, 있구나 이게 이거, 하나 갖고 가라. 계산돼? 어. 이걸로 어, 돈 좀... 계산하자. 내, 대 쪽으로 옮겨라. 잘... 이거 내 쪽으로 옮길게. 방향 돌리고. 원래 시작금에 5천0 0원 있다. 근데 이거, 그냥 지금 타이핑 해야 됨 응. 그냥. 대상... 오케이, 나 120원 샀다. 아, 완전, 완전 그냥 직접 눌러야 되네. 안 돼, 1 2 0원 내만데 120원 사라 응. 그럼 나 한대 니네 해라 제발 6왜리3 4육6 어? 별, 예, 아별 스타? 안 살래 힘들어 샀다 뭔데 저거.. 저거 뭐임? 뭐? 아, 루타리야 도구 탈출했노? 프리파킹 뭐야? 프리파킹 가고 싶은데 가라 뭔데 우주여행인가? 어 다음 편이잖아 근데 어차피 우주여행 가지라 살래 400원이다 <웃음> 400원이다 살래? 오기 갖고 가라 그거 갖고 가라 보여줄게 이제 내 차례인가? 어 여기까지가 온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이츠다 얼마고? 160원 산다 160원 오케이 오케이 애들 너무 싼거 아니? 너는 아닌가? 벌금도 아, 있다 이가 통행료도 아니, 있다 이가차례네덕고 아야 덕고제 차례래 6 하고 더블닉 한번 돌려 그... 아니 넌 없다 뭐라고? 넌 더블 그런 거 없다. 나, 얘 뭐냐? 뭐라 써져 있나? 걔, 얘, 얘 뭐냐? 다페루스? 다포스? 응. 얘 뭐, 얘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요 아, 150원이네. 뭘 꽁짜야? 150원이네, 150원. 음, 이 자식이. 그러면 일단 사고. 사라. 덕구 니네 차례다. 난난 진짜 더블 없나요? 어 없다. 와, 또 하네. 겁나 불리해. 오해라 오 다섯 건가라 방민성아 니는 아, 없다 더블. 네네 다섯. 니들 네, 가라 그래. 네. 덕구도 다, 덕구 한번더 던질 수 있는 기회 줄게. 뭐냐 이거? 야 이거 내거 보라 서져 있나 이거? 사 이거 뭐라 사장님 봐줄 사람 이거 100원 갖고 가라 쓸 거면 아 쓰고 100원 내라 100원 갖고 가라 야 어딨는데? 덕구 니더블이가 아니 그냥 덕구 그냥 구 갖고 아, 와 어렵다. 빨간 카드 오 개그 내 차례다 이제드이 됐다, 12다 1, 2, 3, 4, 5, 6, 7, 8, 10, 11, 12 똑같아 일단 이거 사고 나한번더 해야 할래 나한번더 나 어. 해야 된다, 나 더블리다 더블난다 아, 더블한다 너, 너, 너, 이 자식 내가 거 샀단 말이야 안되겠다. 야, 이 게임 잘 진행이 안되는데. 너무, 그냥. <웃음> 됐다. <웃음> 나이스. 그냥 게임 어렵다고, 게임 어려운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안되겠다. 나한번더 엎을 거다, 내가. 그냥 두달 편하다 야, 그냥 떨어지는데. <웃음> 시작하자마자. 한번더 엎었다. 다른 거뭐있니 아, 주장만 좀잘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야, 걷는다. 몇 뿔이냐, 누가? 뭐지? 야, 니, 아, 씨. 댄다 덮을 거다, 나는.